아이죠. 엠디 벤야. 아이죠 남어디가라어들아 말. 아, ả ơi, ở tới 가라오케 o k e là con gái nhiều, nhưng mà 어, m là con gái mà không được ăn YouTube mà xin lỗi nhé. Xin lỗi, ngày m a 사우나이! 사우나이 중태디 가라오케 도컴! 비어. 비어. 안 사우나이 안되어! 돼. 사우나이! 도컴! 오케이 빠이빠이냐! 오케이 약속! 음, 오늘은 하루를 버려두고 <웃음> 저희는 가라오케를 갑니다 자. 아 미안해 야! 홈드! <웃음>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고 갑시다 어,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인분의 초대를 받아서 가라오케를 가게 됩니다 어, 상당히 좀 오랜만에 가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어차피 저는 가라오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면 제대로 못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랜턴톤으로 떠나보시죠 어, 방금 도착했고요 저희는 여기를 가게 될 겁니다 이곳을 가게 될 거예요 오? 이탈리야 이타가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 도착했고요. 이제 세팅을 정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바쁜데도 공격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군정한 웨이터. 어, 제가 초이스 자면을 찍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같이 어, 아름다운 여성분하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소주, 액주, 콜라, 양주까지, 그리고 안주, 고급 초콜릿 초콜라 어, 고급 초콜릿인데 요거까지 이렇게 밖에 됐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인사도 나눠보겠습니다. 음. 자 일단 통소명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하게 될 여성분의 이름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앤땡 라지야? 어 아, 수리입니다 수리남 수리남? 응어 아, 수리남 할때 수리? 응 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살이에요? 4년 동안에? 네2 5다2 5네 25살? 한국에, 한국말 잘하네요 한국말 잘하네요 아, 공부, 공부했어요? 한 달, 네, 한달한만 달. 한 달. 네. 네. 네. 네. 아, 한달원만네 엠보, 한모못아 자, 짠한를 할까요? 네짠 네. 아. 아,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우리 형님들은 여기서 재미나게 놀고 계십니다 어,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저 혼자 방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쑥스럽네요 자, 열심히 방송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하, 보고 있지? 아니 구경하지 마시고 형님 <웃음> 형님 제발 구경하지 마시고 저희 이렇게, 이렇게 계속 구경하시면 쑥스러워서 방송을 못해요. 네. Baolao ng ba li bin da. Ba c h 어 n a m Baolao. Em noi bien biet. Em noi bien i t a. b a lao. a o b a l a o a s n mon a o n m a. 맞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서 남자친구 많이 배어요 네, 남자친구 많이, 남자친구 많이? 응. 아,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서 응. 한국어를 많이 배웠다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오, 그래요? 어, 네. 남자친구 많이 떠요? 한국 사람이 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인형이요 아, 몇 살이에요? 인형 30살? 아, 30살, 35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남자친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n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는 신남 là một chín tám ba. một c h 와, 정말. 레컴. <웃음>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M 검취해 가냐야 M 좋아아 좋아? 술 좋아? 어, 먹어 먹어 먹어. <목소리> 먹어 먹어. M M B King. 안 좋아. 안 좋아. 컴싸워, 컴싸워, 괜찮아. 해, <웃음> 괜찮아. 컴싸워. <웃음> 얘가 이렇게 우? 우와, 그래서 눈치를 봐. 방송한다고 해서 저한테 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계세요 지금. 저만, 저희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오빠, 응. 노래방. 응. 발트남 오빠 좋아요? 아 노래방 베, 베트남 노래방 응. 좋냐고? 어더이 셰프, 라 응애한 꼭마. 응. 이게 잠깐만요. 응. 오케이. 응. 노래 부르려고. 아, 쿠션. 뭘라 먹었지? 내거 뒤에다 딱 박아두고 자기 걸 가져와. 야. <놀람> 야, 뭐, 하이, <다이>, 요꽤 <놀람> <깨> 나이지? 꽤 <놀람> 나야? 응. 꽤 나야. I love you. 왜이렇안 <놀람> 뗄라지? <놀람> 안 뗄라, <땜라>. 고기. 고기? <놀람> 아. 웃겨 <죽긴>, 죽겠는데 웃지도 못하고. <웃음> 크게 웃고 싶은데 못 웃는 거야. 아, 웃어. 괜찮아. 뭐 어때? Ôp ba, ừ, Op ba là l i viên đến Hà Nội một q a n chiên, giá du du du đi Hà Nội hả? Cả cơ, cơ hàng Hàn Quốc, tóc bọc kim. Mấy tuổi tám? t c h ấ t ngó. Ngó ừ. ừ. Em cũng mới tới đó ăn một lần á. Ừ. Gi bây giờ cho em địa chỉ đi. Bây giờ chưa gi biết. Hết rồi. Hết rồi hả? Có. Corona. <cười> 무 왜? 어디야? 아, 없어. 없어. 일단 안 주는군요. 이게 고급찌개 한치가 나왔어요. 얘네 못요 목가에. 목가에 어 빅내나 100,000. 네 목가에 100,000. 네. 왜요? 아, 됐어요. 음, 구이. 어디 구이? 이거요. 햄 류티 한 곱죠? 얘네 목가. 가요햄 콤보 비자 d i f f i c 아, l t difficult. difficult. d i f f i c f f i c u l t d t i l d i t u t c c i t 오빠 노래요? 아내 싫어. <웃음> 내가 싫어. <웃음> 이 노래? 어. 노래? 응? 네. 무슨 노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기분 좋세요 감은. 네. 아 잘했어요. 점수는 숫자 뿐. 열차는 당신이 최고. 방송. 방송을 떠나서, 아, 네. 아 음, 원장 갔다 왔어? 잘했어. <웃음> 아, 머리 아파,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심장이 이상해집니다. 네. 이 정도 끄는 게 이제 귀엽잖아. 어, 여기까지, 네, 수위는 여기까지. 같은, 어디까지나 우리 가라오케 여성분에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내려가서 어, 이런저런 또 얘기를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문아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덕분에 재밌게 놀고 또더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혹시 여기 주대가 어떻게 되나요? 주대가 이제 소주 기본 세트하고 양주 기본 세트가 가기 동일해요. 그 기본 세트인 경우에는 360만 동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룸당 마담 웨이터가 50만 동, 30만 동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그... 한번 추가가 되니까 정찰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에 대한 연락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분들, 한국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실 텐데, 무엇보다도 안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모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손님 받으시고요. 때돈 버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이박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